아주 존반받는릴리는그 음. 학생들에게 과저를 음. 아,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실험을 시켰 그렇지 않은 실험 발견이 많아 음. 이런 발견 최종을 얻을 수는것 같아요 아 교도벨상은 음. 그평생의과우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음. 하나의 발견 결과 때문이에요 음. 음. 그렇죠. 신지어? 신지어 아, 교도벨 위험주점 음. 음. 이것이 가우스의 음.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들의 그의상인이 그냥 응? 그리고 새로운 상태는들지어데 최근에 일도 많제 응. 그거 좀 똑바리한 얘 저렇죠그 응. 어, 되는데, 여자를 응? 통해 이간적인 이질과 보수교을좀없어요 그죠. 아, 반면에 우리는 응. 한 가지 개인이비어서 응. 응. 완벽하게 사는 거죠. 아, 반면에 우리는 응? 어, 거대한 그 피로예방하거나 응? 자연의 보호더대적인 그것이 주제에 최고 그것에 거대한 소비와,